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해 강의해드릴 김성민입니다 본 강의의 내용은 협동조합 개요와 설립 방법 성공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협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발달한 조직이 협동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가혹한 노동조건과 상황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노동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시작됐습니다. 1844년 세계 최초로 소비자협동조합인 1파운드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영국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이 성공 이후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전세계 10억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습니다. 8개의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발효하면서 5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참여와 협력입니다. 힘을 모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곧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공동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하나의 가치와 지향점을 찾고 공동의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가장 어려운 기업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협동으로 구매빈, 생산, 판매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협동조합과 공통점이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성격을 갖는 조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을 둔 영리조직인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넘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돕는 비영리조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유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조직의 구성원과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규모경제를 통한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자의 수익 창출을 위해 원재료를 공동 구매하여 생산 원가를 낮추고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공동 판매하여 매출 증대를 모색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소비자 협정조합 또는 유통방을 가진 기업들과 직거래 또는 사전 계약 제비 등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동네방네 협동자, 전통시장 상위 협동자, 공동 브랜드 식당, 미용실, 숙박업, 진영감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의 목적을 가진 직원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늘려가는 협동조합을 말하며 조합원은 경영자인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대표적인 노동자 협동 사례로는 식자재 유통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국내 첫 사례인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대리운전 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물품을 공동구매하고 서비스를 공동이용하여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 등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통신협동조합 공동유가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주택임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형으로 다중이해협동조합을 들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협동조합 유형 중둘 이상 조합원이 설립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도 조합원에 포함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진진 등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독도노인 도시락배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좋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향후 조합의 비즈니스 확장과 다양한 조합원의 학충을 위해서는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다 참여시킬 수 있는 다중이해협동조합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서비스 업종종사자들이 결성한 도운우리사회적협동조합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소규모 영화관을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하자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배당이 금지되어 있고 청산시 정관에 따라 자녀재산을 처리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3분의 2 이상을 유사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게 국가에서 인건비 등 사회적 기업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업하면 청산시 찾아올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설립 기본 요건으로 자연인, 사람 또는 법인 등 다섯 명 이상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개인 2명과 3명의 주식회사가 모여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의 출자금을 아무리 많이 냈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조합원이면 모두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조직의 구성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업,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며 금융 및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수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뜻을 같이 하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14가지 필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목적으로 소비자, 사업자, 직원,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등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고 그 유형에 맞게 기관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포함시켜야 되고 기존 동일한 협동조합 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농협협동조합, 수산화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기존 8개 개별법상 고유하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금지됩니다. 이 조합들은 대부분 금융업을 하고 있어 동일한 명칭을 사용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명칭에 대한 확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 기소에 접속하여 상호 검색을 하시면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 유형의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셔서 향후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을 조합원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등 단일 조합 유형으로 출발하고 향후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다른 유형의 조합원을 받아들일 때 정관을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조합원에 가입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자 규제 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이 있고 다섯 번째로 출자 일자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자수 한도입니다. 일구자의금액에 한도는 없으며 협동조합 가입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낮은 금액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고 아무나 가입하는 걸 꺼리고 협동조합 운영자금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면 높은 구배으로 책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설립 시 등록세는 출자금을 대비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인여금과 손실 처리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여덟 번째로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금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외 사업의 범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간 및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사의 감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공고의 방법, 해상, 출자금의 양도, 그밖에 총액,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총 14가지 필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관이 다 작성되면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반드시 개최 공고를 해야 하며 개최 7일 이상 전에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의결사항을 기재하여 일간지, 벽보, 전자우편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첫째 날은 공고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이너스 8일을 해서 그 전에 공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8일을 마이너스해서 5월 7일 이전에 공고하시면 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 동의자 가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반드시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기명 날인하고 공증을 받기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협동조합 소재지 즉 사무실 위치에 해당하는 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난후 신고 후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다음 단계로 선출된 이사장님께서는 발기인으로부터 설립에 대한 모든 사물을 인계 받으시고 조합원들께서는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창립총회 의사로 공증을 받고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협동조합 설립이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 설립은 총 1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과정이 복잡하고 설립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가시면 관련 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기술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우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소위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그융 문화를 창출하는 협동조합 원리를 소개합니다. 쓸모없는 폐조인를 활용하여 지역의 본래 한지기술의 전통을 복원하고 기업 대상 기념품, 리사이클링 제품 등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원리는 지역에 버려지는 폐자원을 지역의 작가들과 협업하여 대한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제품을 디자인하고 그 제품의 생산을 지역 소외계층이 맡게 됩니다. 생산된 제품을 친환경적 윤리적 시장에 유통 판매하여 그 수익을 재활용 확산과 연구개발, 재활용 제품 디자이너 육성과 지역 문화와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선순환 공동체를 만든 우수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재가점 협동조합 사례입니다. 설립하게 된 배경은 대기업의 자본력을 앞세워 동네 깊숙이 밀구도로운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에 동네 빵집들의 졸립의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대로 고사할 수 없고 가진 기술이 아까워 전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네 빵집 사업자들이 뭉쳤습니다. 소상공인 동네 빵집의 한로를 모색하고 협업을 통한 동네 빵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줌으로써 전국 동네 제과점의 희망 모델을 제시하고자 협동잡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울산 지역 10개의 소상공인 동네빵집 사업자들이 모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여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장애 청소년들에게 재가직방구육을 시키고 있으며 목표로는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장애인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재가점의 독점 현상으로 특색 있는 동네빵집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동네빵집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인 와풀 대학 협동조합 사례입니다. 기존의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로열티나 가맹비 없이 조합원들의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신촌 한 노점상에서 시작해서 현재 전국에 100여 곳이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손에 손잡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자본 창업자들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재료를 공유하고 감맹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불평등한 값과 의뢰표현이 없는 계약을 진행하고 조합원의 형편을 최대한 맞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익만 추구하는 프랜차이즈 감맹본부들이본바아에 대해 상생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적 약자들의 창업을 돕는 모범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인 열리지 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사례입니다. 열리지는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아이가 20세 성년이 된 이후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발달장애가 가진 아이들의 일자리를 부모가 직접 만들자는 생각에 세체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의 강박이 꼼꼼함 지적장애의 반복학습이 꾸준함 장애를 강점으로 바꾸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장애인의 경제적으로 자립시키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제1호 학교협동조합 모델인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사례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친환경 학교 매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매점의 운영에 참여하며 건강한 먹거리, 나눔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공동체 교육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수익금은 다시 협동조합으로 환원할 장업사업을 통해 학생 복지를 위해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완비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로 도박 중독자의 단도박 의지를 돕는 협동조합 사례입니다.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의 물질을 떠오르는 게 일반적이나 도박 중독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도박 중독 증상을 가진 비율인 도박 중독 유병률은 5.1%로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5명이 도박 중독 증상을 앓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해외 주요국보다 두배에서세배 높은 수치입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에서는 도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인생까지 잃고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객지 생활을 하는 도숙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선에 유치한 깐밥이 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은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하기 힘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단도박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 조금씩 도박빚을 청산하여 사회로 재개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용이 확정되면 2주 동안 누룽지 제조교육과 함께 도박 근저교육도 시행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녹색치유공장에서 농사활동을 합니다.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면서 성과와 결실의 과정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이를 통해 단도박 의지를 더욱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깐밥이 날다는 누룽지를 만들며 도박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다시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의미에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깜밥이 날다는 사회의 신용을 잃어 헤매고 있는 더 많은 도박 중독자를 고용하기 위해 누룽지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우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협동조합 성공 창업 전략은 협동조합이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현상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프로토클 경제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문서정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플랫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만드실 거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 브랜드, 마케팅,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공동장비 구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이면 일반형으로 최대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면 선도형으로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은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창업하기 전 구성원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이 잘 되다가도 소수의 부정적인 분들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